이거 업계 비밀 수준인데 아, 완전히 <웃음> 그런 데는 가급적 피하세요 왜냐면 음. 업자들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앞에가 덕계역 써있네요? 이쪽으로 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진행방향에서 사거리인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1호선 덕계역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앞쪽에 이제 펜스 쳐져 있는 곳들 아. 저기가 이제 길다랗게 덕계... 아, 저 덕정역까지 덕정역까지 음. 연결되는 패천 신도시 여기는 교통이 어떻게 네. 좀 정체가 심한가요? 아까 저희가 왔던 그 평화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의정부 양주동도천을 관통하는 메인 도로예요. 네. 1호선을 네. 중심으로. 근데 네. 이제 그 도로가 예전에는 많이 막혔었죠. 근데 네. 지금은 삼봉국도 어, 우회도로라고 해서 네. 이제 저기 연천 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넘어오는 네. 외곽 도로인데 네. 네. 그게 이제 의정부 ic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일락 2지구를지나요 네.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양주하고 포천 쪽으로 해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할 때도 네. 전혀 이렇게 큰 지장이 없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지금은 아, 그 정도로. 네, 이제 물론 이제 서울... 음. 근접한 지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 어쩔 수 없는 아, 거니까요. 네.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동두천에서도 음. 오가는 게 그렇게 뭐 불편해 불편한 상황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여 회천지구에서 네. 서울 간다 그럼 네. 몇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하면 이제 노원구 쪽으로 네. 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원, 노원구까지? 네 이제. 노원구까지 가는데 한 20분이면 가지 않을까. 아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와 진짜 좋네. 네. 그리고 세종포천고속도로 네. 이용하시면 네. 강변북로까지도 한 25분이면 나가니까요 아, 교통 메리트가 상당한 동네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네. 서울권에 계셨던 분들이 네. 네. 양주나 동두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때마침 가격도 상대, 네, 상대적으로 저렴했었기 네, 네.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도 물론 좀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저렴하니까 아. 또 그런 메리트가 분명 있어서 왜냐면 서울에서도 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다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다들 갖춰져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경기 외곽지를 알아보실 때 사실 1순위는 당연히 의정부를 1순위로 알아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외곽도로 타고서 오히려 어? 내가 살던 지역으로더 빨리 나올 수가 있네 생활권 음. 자체 유지가 훨씬 편해졌네 음. 근데 가격도 훨씬 싸 음. 그러니까 당연히 양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음. 저 앞에가 온가요? 옥정 신도시 아, 지금 그,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축이 돼서 이미 입주를 상당수 했고요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들도 아직 있고 입주 이거, 예정인 곳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다 아, 옥정 신도시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 도로도 사실 없었던 길인데 옥정과 회천을 잇는 도로로 아, 어, 연결이 됐고 앞에 이렇게 삼번국도 외도로 진입을 할수 있는 아, 아 저기 네, 뭐예 저걸 타시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동두천까지만 가시는데 그게 연천까지 아마 최종적으로 개통을 할 거예요 연천하고 이제 그 의정부 IC까지 옥정 보니까 공원이 진짜 잘돼 있던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제 음.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여기 그건 좋은 거 같아요 여러 어느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든지 음. 공원 이용하기엔 되게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막 크거나 그러면 네, 또 힘든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크지 않고 네.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아서 아 여기가 드디어 옥정신도시 R2 부지라고 해서 네네 이제 단독 부지인데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듀플렉스 하우스들이 주로 집을 다 멋있, 멋있게 또 짓습니다 저희가 또 내부 촬영도 했었거든요 여기도 예쁘게 잘 나와서 가격이 조금 뭐 무겁다고들 평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입지를 진짜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 사실 신도시 근처에 이렇게 단독 부지에 저런 형태의 매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단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듀플렉스 하우스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구성도 괜찮고 평수도 잘 나와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네 입지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를 네. 진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걸어서 조금만 나가시면 호수공원 있고 상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근처 학교 다니는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너무 괜찮고 나중에 지금은 당장 뭐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쨌건 옥정중앙역이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강남으로 나가기에도 너무 편안해지니까요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입지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이라 생각은 합니다 손님들이 네. 너무 예쁜 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 아. 영상들을 또 통해서 네. 많이들 또 보시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기는 해요 집만 봤을 땐 사실 저도 혹할 정도로 예쁜 집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막상 이제 현장에 가셔서 그 분위기라든지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딱 체감을 했을 때는 또 생각이 또 달라지시기도 하거든요 보통 사실 저는 뻔한 얘기로 계속 들리시겠지만 부동산에 거의 9할 이상은 입지 조건이라 전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좀 깔끔하고 신도시 주변의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매물이 있다면 이런 어, 것들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모시고 왔고요 전원주택 단지들 형성되어 있는 곳들 현장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뻔하잖아요 위치적으로 사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차가 꼭 없으면 정말 다니기 어렵거나 언덕이 심하거나 물론 그 자체만으로의 또 매력도 있겠지만 어쨌건 생활권이 보장되는 곳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보통 이제 조용한 데 가셔서 전원주택 생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도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금 현재 전원주택 생활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데 70이 넘으셨는데 다시 도시로 나갈 거라고 하는데 빌라를 알아봐 달라 어왜 전원주택 아, 사시다 빌라를 알아보시냐 네. 그랬더니 지역의 텃세도 심하고 <웃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터세도 심하고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일일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는 라걸 너무 느끼셨대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가 드실수록 생활권이 괜찮은 곳 어, 기본적으로 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곳을 꼭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무조건 피해야 할 집이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집을 알아보실 때는 결국에는 그 완성된 그 건물을 가서 보시고 이제 뭐 선택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분양이면 분양이 됐든 뭐 아니면 매매물건이든. 제일 무서운 거는 일단 관리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구옥이, 구옥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단 그분이 어떻게 이 집을 관리했는지. 음. 솔직히 뭐 두루뭉술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청소도 안한 집은 음. 그 뒤에 관리 상태는 볼 필요도 없거든요 솔직히 음. 말하면 청소 안 하신 집 이런데 막 가면 바닥 찐덕찐덕하고 음. 이런 데들이 분명히 음.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 피하세요 왜냐면 음. 짐다 빼고 하면 더 많은 하자가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급적 일단 피하시고 그래도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뭐좀 커피라도 좀 태우고 음. 그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 마감 상태를 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실제 들어가서 생활하다 을 보면 이제 생활하자들이 분명 나올 텐데 음. 그거는 그냥 와가지고 집을 막연하게 보는 상황에서 는알수 없거든요 뭔가 실리콘도 분명히 깔끔하게 쌓져있는 곳이 있고 음. 중간중간에 뭔가 좀 어설픈 데가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바닥하고 분명히 단차가 붕 떠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고 딱 밀착이 예쁘게 되어있는 음. 곳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거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뻔한 얘기예요 이것도 음. 뻔한 얘기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공급업자분께서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계셨다는 소리예요 꼼꼼하게 마감이 돼 있었다는 거 근데 어설프게 붕떠 있고 이런 집들 보면 관리 감독 제대로 안했다 소리입니다 왜냐면 하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가야 되는데 왜냐면 하 이제 그 분야마다 업자들 있죠 뭐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목공이면 목공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각자 오셔가지고 자기 할당량만 하고 가시려고 하거든요 보통 아무리 그그 파트팀의 음, 그 책임 있는 책임자를 하더라도 보통은 다들 깔끔하게 마감을 하려고 물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음. 본인한텐 최선으로 했지만 결국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빵이거든요 신축 매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마감, 마감된 마감 모습이라도 일단 보셔야 된다 음. 그리고 들어가면 뭔가 그런 그 습한 내음이 나는 집이 분명히 있어요 네. 습한 내음 나는 집들은 음. 결국에 이제 물 물에 네. 의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아. 신축 가서는 처음 느꼈을 때그 부분 말고는 제가 왜냐하면 뭐채광이 어떤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삶을 음. 살아오면서 익히 몸으로 다 음. 체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걸 막다 뜯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가지고 걸레바지랑 바닥 단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바닥에 뭔가 밟았는데 어? 뭔가 평탄하지 않은 느낌 중간에 바닥이 불룩한 느낌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수압이 세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다들 아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보시면 그래도 이 공급자가 아 여긴 좀 신경 썼다 안 썼다가 구분이 분명 되실 거예요 업자들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거 업계 비밀 수준인데 완전히 <웃음> 네 아주 네.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외칠까요?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주거독립 만세! 만세!